안녕하십니까? 플루토스 콩콩입니다. 오늘은 크립토닷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, 크립토닷컴이 아,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 분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아, 스파크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플을 홀드하는 분들한테 어, 스냅샷 이후에 어,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어, 토큰을 말합니다.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2월 12일 0 9시에 어, 스냅샷을 찍고 Crypto.com 어, 앱이나, 혹은 거래소에 어, 리플 을 홀드한 어, 홀더들한테 음, 해당 토큰을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12월 10일 공구시 전에 이제 Crypto.com에 그 리플을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. 아, 분배금액은 일단은 리플 홀드 수량만큼 음,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어,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. 일단 스냅샷 시점이랑 그리고 에어드랍이 지급되는 시점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점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, 분배는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은 12월 12일인데 어, 일단은 분배는 그 다음에 1월달에 예정되어 이 있다 어, 요 소식 어,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, 슈퍼차저라는 크리스닷컴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슈퍼 차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디파이에서 유동성 채굴 풀에 이제 자기 토큰을 맡기면은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 대가로 거버넌스 토큰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그 디파이 어 서비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슈퍼 차저 프로그램을 이제 크립토닷컴에 서어서 어 실제로 이제 그 디파이 채굴 유동성 그 제공하는 그 보상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크리트닷컴 앱에서 실행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시아로 토큰을 어 슈퍼차저 풀에다가 어그 예치를 하고 어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그 일단 이벤트 그 회차마다 보상되는 토큰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최초의 유니 토큰, 그 다음에 폴카닷,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어 이벤트 토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, 일단은, 비트코인에, 아,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슈퍼차저는 2020년 12월 29일까지, 어, 그 책을 풀에, 시아 어, o 토큰을 스테이킹을 해서, 어, 그 유동성 풀에, 어, 그 시아로 토큰을 이제 유동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요거, 어, 소식 어, 전달 드리고, 어, 크리프트닷컴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크리프트닷컴 그 CRO 토큰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,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어, 저는 최고점에 이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뭐 어쨌든 뭐, 뭐 가격이야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어, 일단 스테이킹 저도 계속 어, 유지를 하면서 어,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카드 발급이 좀 재개, 그 재발급이 어, 빨리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어, 그걸 좀 빨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자, 그럼 오늘 일단 어몇 가지 소식 전달해 드렸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